안녕하세요 너티비입니다 오늘은 초보 유튜브를 위한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튜브 장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이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전방 주시형 마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바람 소리라든가 전방에 있는 소리를 잡을 수 있는 마이크 그리고 이제 SL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장형 마이크가 있는데요 그 같은 경우에는 그 렌즈가 오토 포커싱하면서 오토의 소음이 잡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전방주시형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렌즈의 오토 뭐 소음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뭐두 번째는 아무래도 꼬다가 좋죠 보다 이쁘게 예, 할수 있는 장비 마이크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마이크 없이 내장형 마이크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모터 소음도 들어가고 주변 소음도 들어갈 거예요. 이런때는 아무래도 이런 핀 마이크가 좋습니다. 핀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이렇게 사이자 앞에 달게 되면 이금방의 목소리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이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어 저가형 같은 경우는 에간돈 만원, 2만원이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유튜브를 할때 아무래도 이 마이크를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아무래도 스마트폰으로 제일 많이 보니 보고 그 이어폰을 이용해서 듣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음이 아무래도 잡음이 안 들어가면서 마이크 의 음질을 높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마이크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어, 그러면은 아까 모토 소음이 났던 걸 들으셨을 텐데 이번에는 어, 이 전광 주시형 마이크로 한번 진행을 한번 껴봐서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방 주시형 마이크를 카메라 위 상단에 다 설치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셋자 그럼 이번에는 핀 마이크를 바꿔서 한번 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핀 마이크로 수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핀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핀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어때요? 아까 그 주변에 소음이 안 들어가면서 사회자 목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어는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이크 종류를 먼저 강조하고 싶네요. 그리고 이따 여러 기기들이 있는데요.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첫 번째로는 제일 간단한 장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시대이다 보니까 집에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핸드짐벌이에요. 그래서, 어, 셀카 찍을 때 많이 쓰는 그 셀카봉이고요. 셀카봉은 뭐, 다 SCP, 이렇게 스마트폰을 어, 장착을 해서, 이렇게. 느렸다 줄였다 하면서 셀피를 찍는 거죠. 그리고 요즘 보면 이렇게 블루투스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블루투스로 김치 네, 이렇게 찍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뭐 물론 얘도는 그렇게 네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한 곳만 고정을 해서 이렇게 삼각들을 펴서 고정을 해가지고 방송을 할 수도 있죠. 네,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도 유튜브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핸드 짐벌용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일반인 용도로 만든 거기 때문에 조금 허술해 보이긴 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좀 가볍고, 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쓰는 경우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는 짐벌입니다. 옛날에는 짐벌이 상당히 고가였어요. 못해도 뭐한 2, 30만원? 아니면 뭐 몇백만원? 막뭐 이렇게 몇천만원까지 가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핸드, 이 짐벌 자체가 상당히 저렴해졌습니다. 뭐, 5만원짜리도 나오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뭐, 보통 한 10만원? 10만원? 중반대? 하시면 이 스마트폰 짐벌을, 어, 구매하실 수가 있고, 이제 누구나 짐벌을 쓸수 있는 범용시대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짐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걸어다니면서 움직이면서 사물을 촬영할 때 흔들림 없는 촬영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좌우는 잘 잡는데 상하는 잘 못잡아요 그래서 이 팔에 이렇게딱 갖다 대고 고정이 된 상태에서 상하는 안 움직이고 좌우만 이렇게 움직이는 쪽으로 걸어 다니면서 고정하면서 찍으시는게 좋아요 음 그리고 요 장비에 좀 옵션을 추가해서 실시간 장비를 할수 있는 부분을 소개할까 해요 어이 밑에다가 요 삼각대가 있어요. 요건뭐 짐벌 살때 기본으로 딸려오는 삼각대인데요. 요거를 밑에다 이렇게 장착을 해서 이렇게 삼각대를 이용해서 고정하실 수가 있어요. 좋죠. 그래서 이렇게 고정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뭐 마이크나 조명을 달면 아무래도 좀 영상의 퀄리티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밑에다가 이 옵션을 또 장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밑에는 다 보면 4분의 1인치 나사예요 그래서 다 호환이 가능한 나사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밑에다가 요런 그 여러가지 장비를 달수 있는 포트가 있어요. 3포트를 달수 있는 장비를 이렇게 달아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밑에다가 이렇게 4분의 1인치 나사로 조여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에다가 그세 개를 꼽을 수 있는 포트가 확장성이 생겼고요. 여기에 어, 두 가지를 한번 꼽아 볼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마이크. 아까 마이크 좋다 그랬죠. 마이크를 아중요하다고 했죠. <웃음> 마이크를 옆에다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아, 옆에다 앞쪽에다가 한번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옆쪽에는 이렇게 랜턴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조명, 랜턴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웃음> 뭔가 있어 보이죠? 아, 이 뽀다란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자, 뭔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마이크, 조명, 거기다 스마트폰에 설치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하고 한번 설치를 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이 그이 마이크를 꼽으실 때 보면 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카메라 용도, 그리고 하나는 스마트폰 용도예요. 그래서 어, 요, 보시면, 핀이, 앞에 이거는 2핀이고, 이건 3핀인 걸알수 있어요. 틀려요. 쬐기. 그래서 얘는 2R, 얘는 3R. 이렇게, 이렇게 부르죠. 반대쪽 마이크는 다 2핀이에요. 2R. 음. 그래서 꼽으실 때는 스마트폰 용도에 맞는 선으로 꼽으셔야 됩니다. 물론, 카메라는 그냥 그 기존에 있는 용도 쓰시면 되고, 스마트폰만 맞게 꼽으셔야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여기 장착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요거를 마이크에 꽂겠습니다. 네, 짐벌을 켜고 요렇게 돌아다니면서 촬영이 가능하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뭐 시, 어, 실시간 방송을 할때 그리고 조명이 없는 데는 그렇게 조명을 켜서 좀 밝게 해서 좀 영상의 퀄리티 질을 높일 수가 있겠죠. 아, 물론 이제 핀 마이크를 꼽아서 하면 아무래도 주변 소음이 안 들어가고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여기에 하나의 더 팁을 드린다 그러면 예를 들어 실시간 방송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그래도 가볍다고 하더라도 손이 좀 아파요. 그러면 그때 좀 더, 음, 편하게 쓸수 있는 방법. 이 밑에 상, 어, 이 삼각대가 있는데, 요거 다 4분의 1인치 나사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 예전에 그 쓰던 모노포드, 모노포드라고 있죠. 그러니까 그 무거운 카메라를 다리 하나로 지지를 해서 뭔가 조금 이제 손을 조금 자유롭게 좀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모노포드예요. 그래서 요거도 마찬가지로 앞뒤로 4분의 1인치 나사 호환이 되고요. 이렇게 딱 돌려서 딱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반대로 조이면 자 고정이 됩니다. 뭐 길게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거를 모노포드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거치를 하게 되면 들고 다니다가 힘들잖아요. 그럼 밑에 이렇게 딱 지지를 하면 돼요. 지지를 하면 이렇게 좀 손이 좀쉴 수가 있겠죠. 편하게. 그리고 이렇게 편하게 힘을 안 들고 찍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높게 하시려면 밑에, 밑에 또 삼각대를 다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상객대를 달아서 이렇게 세울 수도 있습니다. 자, 어때요? 뭔가 좀 아까보다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무거울 땐두 손으로 이렇게 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을 수도 있는 거죠. 음. 이쪽에도 모노포드를 그 볼헤드, 볼헤드를 달아서 이렇게 조명을 상하우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여기다 옵션을 또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짐벌의 치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배터리. <웃음> 배터리가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가요. 근데 막 촬영을 하다가 갑자기 배터리가 다 되면, 얘가 이렇게 아무리 딱 나가버리게 되면, 차량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차량은 계속 해야 된다. 보시면, 뭐 여기다가 뭐 보조 배터리를 더 달아서, 뭐 충전을 하면서 찍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그때는 이제 수동, 이 짐벌을 이용해서 찍는 거죠. 네. 이제 수동 짐벌에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 여기에 4분의 1인치 나사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스마트폰을 거치할 수 있는 볼 헤드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헤드를 설치하게 되면 얘를 풀어서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후에 스마트폰을 거치할 수 있는 스마트폰 거치대를 설치를 합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야 자 이렇게 그 짐벌에 배터리가 없을 경우는 수동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찍을 수도 있어요. 요즘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그 OIS 그러니까 그 손떨림 기능을 방지하는 기능이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자꾸 움직이시면 그 이것도 퀄리티 높은 이렇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짐벌 없을 때도 수동으로 마찬가지로 삼각대에 펴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마이크와 그 지금 이제 랜턴을 조명을 밑에 달게, 되, 달면 단점이 이제 마이크 선이 스마트폰에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늘릴 수 있는 방법, 네, 있습니다. 요거를 펴서 마이크를 떼가지고, 요렇게 위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런 식으로. 밑에 조명 있고, 위에 마이크 달고, 요렇게 다닐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 볼 헤드를 가지고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조정해서, 이런 식으로 두 손으로 잡고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명을 떼서 이 앞쪽으로 돌면그 아무래도 그 아까 마이크 그 가려서 랜턴이 좀안 보일 수가 있는데 더 강하게 잘 보이겠죠. 예. 요거는 뭐 돌려서 이렇게 가로 세로로도 가능해요. 이렇게도 되고 음 그리고 여기 조명에 조금 너무 밝으면 눈이 좀 아프고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조명 앞에 색깔을 넣어서 이렇게 좀덜 어둡게 할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조금 따뜻하게 하고 싶다 그럼 따뜻한 색깔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명 활용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짐벌을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오토짐벌 그리고 수동짐벌 아 이건 짐벌이라고 할수 없고 그냥 어, 셀카봉이라그럴까요예 수동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짐벌 여러가지를 이용해서 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어,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하실 때 고가의 SLR 카메라를 이용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유튜브 스트리밍은 인터넷 전송 속도에 따라서 최대 1080p까지밖에 전송이 안 돼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뭐 SLR 카메라에다가 트랜스퍼로 장비를 얹혀서 뭐 연동을 해서 실시간 방송할 을 수도 있는데 좀 비효율적이죠. 예를 들어서 뭐 렌즈가 한뭐 1kg, 바디가 1kg, 그리고 뭐 짐벌 1kg, 뭐 트랜스퍼, 마이크, 뭐 기타 등등 해갖고 4, 5kg 되는 거를 들고 실시간 방송을 하신다 그러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그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뭐 헬스를 좀 많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손 힘을 강화시킨다 그러면 뭐 굳이 뭐 가지고 다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고가의 정보 필요 없이 어차피 1080p로 전송된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만 활용해서도 딱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 방송하실 때는 스마트폰만 가지고 활용하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튜디오, 이렇게 스튜디오 안에서 촬영을 할때 중요한 게또 뭘까요? 네, 맞습니다. 조명이에요, 조명. 지금 보시면 제 얼굴이 좀 환하게 나온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여기 다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조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조명과를 받아서 조명이 양쪽에 하나, 둘, 뒤까지 한 4개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명들, 조명들까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조명은 아무래도 이 정면으로 비치게 되면 눈도 시야가 가려서 좀 힘들게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조명은 될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위쪽에 설치하시는 게 좋아요. 왜? 사람들의 눈이 항상 그 해, 해가 떠 있는 상단에 해가 떠 있는 곳을 보고 그 시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명은 상단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시는 게좀 아무래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조명도 필요하다. 아이고 그리고 이런 그 장비들, 옵션들을 이렇게 들고 다니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이제 파우치가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그 마이크 넣을 수 있는 이런 파우치들 이렇게 각각 장비들 넣어서 다 갖고 다니서 파우치 갖고 다니시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저는 그냥 뭐 비싼 가방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메고 다닐 수 있는 이런 백팩 가방을여다가 이런 전부 이런 장비들이 다 수납이 가능합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가방 정도까지 이렇게 세팅하시면 초보 유튜브를 활동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어, 퀄리티 있는 영상을 원하신다 그러면 드론 영상도 추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요즘 드론도 상당히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많이 지금 드론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음, 저는 요런, 요런 드론을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이게 벌써 한 4, 5년 된것 같네요. 어차피 유튜브는 1080p니까 굳이 비싼장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한 1080p, 그래서 한30 프레임, 60 프레임까지 나누는 들어오는 장비를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 될것 같고요. 이것도 이렇게 가방에 백팩에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촬영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왜 있었나? 궁금하셨죠? <웃음> 자, 유튜브. 원래는 그 유튜브라지려고 했는데 유튜브의 이름을 너무 따라한다 싶어서 등록을 안 해줄 것 같아서 그 우리말로 여러분의 TV 그걸 좀 줄여서 너 TV. 예, 너 t v 로 <웃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최악의 캠핑장, 최고의 캠핑장 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드론 영상 한번 감상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그, 스마트폰 진보를 이용해서 찍은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마트폰 말고 조금 퀄리티 있는 영상을 촬영하고 싶을 때좀 플러스 알파 할수 있는 부분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인포커싱, 아웃포커싱 그걸 좀 이제 수동적으로 조정해서 할수 있는 부분 그건 이제 SLR 카메라로 가능해요 그래서 SLR도 잠깐 소개를 해 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SLR 카메라, DSLR, 디지털 SLR 카메라를 소개를 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 마이크를 장착을 했어요 그 이유는 아까 설명한 대로 내장 마이크를 쓰게 되면 렌즈의 모토음이 수음이 되기 때문에 그 외부 마이크를 많이 활용을 하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이런 핀 마이크를, 어 여기 연결단자에 꼽으실 수가 있어요. 연결단자에는 뭐 HDMI 단자, 뭐 헤드폰 단자, 뭐 마이크 단자, 여러 가지 꼽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인포커싱, 아웃포커싱, 그거는 이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인 포거싱 아고포에서 잡아주면서 아까 그 보여드린 영상처럼 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삼각대 요거는 밑에 삼각대 에 이제 높낮이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다리가 있고 요 위에는 요렇게 응, 움직이면서 상하좌우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세로 가로도 찍을 수 있게 돼있고요 그리고 요를 바로 떼어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찍을 수도 있어요 응? 네, 그래서 이 탈출착이 이렇게, 이렇게 잘될수 있게 탈부착이 이렇게 편해요. 탈부착이 이렇게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삼각대가 있어야 영상이 흔들림 없이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나중에 투자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LR 카메라 같은 거는 좀 단점이 있는 게 영상을 촬영할 때 배터리가 많이 달아요 급속하게 스마트폰보다 스마트폰은 보통 한두세시간 정도 촬영할 수가 있는데 이 SLR 카메라 같은 경우는 배터리 이거 하나당 거의 뭐한 시간 정도밖에 촬영을 못 해요 그래서 배터리가 많이 달고 그리고 보통 20분 단위로 이렇게 쪼개져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촬영 감독이 따로 촬영을 해줘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가 빨리 닳기 때문에 이런 어, 듀얼 충전기가 있으면 좋아요. 두 개를 한꺼번에 충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배터리도 한 여유분 한두개 정도 두세 개 정도 운영하셔야 끊김없이 촬영이 가능해요. 그래서 SLR 카메라는 아까 배터리가 좀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외부에 돌아다니다 보면 은 220V 단자가 찾기 힘들 때도 많아요. 그래서 USB 호환이 되는 충전 어, 차지 충전기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보조 배터리와 USB 충전기 정도 어, 준비하셔서 운영하시면 어, 영상을 촬영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유튜브 촬영 장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클릭 잊지 마세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